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! 윤댕입니다이 집에서 먹고 어, 족발이란 게 원래 맛이 좀 있는 거였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숯불향이 나요 예전에 둘이 먹기에는 중자가 많지 않냐 그래서 소짜를 시켜먹었는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막 뼈를 이렇게 뜯어먹는 모습을 대두님이 보다가 자기 미안해 다음엔 중자로 시켜먹자 라고 했던 <웃음> 그 집이에요 얘가 딱 고기랑 먹으면 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고기를 좀 크게 한 점을 들고 가서 국수랑 같이 여기는 그냥 비계만 따로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음 엄청 쫀득쫀득하고 껍데기 부분까지 지방도 하나도 뭔가 기름지단 느낌 없이 쫀득쫀득 껍질 부분이 유독 맛있는 것 같아요 생마늘 너무 잘 어울린다 음와 매운 고추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지금 드시고 싶다고 생각하시죠? 쌈무랑 그냥 먹어도 잘 어울려 그쌈무이 약간 달달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그 식감이랑 이게 또 따로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제가 족발에 빠질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내돈 주고 족발 시켜먹은 적은 잘 없었거든요 또 그렇지 잘해야지 음 mm. 마늘 더 줬으면 좋겠어요 아.. 생마늘 너무 좋은데 한 개? 한개두개두 개, 두 개밖에 없네 아, 깻잎 들었구나 단두개 하나... 어? 먹었는데 깻잎 맛이 나서 봤더니 하나밖에... 두 개, 두 개밖에 없네요 아쉽게 국수가 좀 양이 작은 것 같지 않나요? 음 맛있나? 음 mm -hmm. 음야 역시 족발은 껍데기가 필요해요 껍데기 없는 그냥 살코기는 그냥 뭐 맛있긴 한데 그 지방이랑 껍데기가 제일 맛있네 역시 음 맞아요. 이거 둘 중에서는 족발. 근데 족발이랑 만약에 쌈밥이면은 쌈밥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디저트 갖고 올게요 디저트 <웃음> 이 보세요, 이 껍데기 껍데기 이 숯불에 그을딩이 껍데기 쫀득쫀득해 보이는 이 껍데기 이 보세요, 이 얼마나 지금 살코기가 많습니까? 음 이미 여기 입에 갖다 댔을 때부터 향이 향이 이미 맛있어 음. <웃음> 와 너무 쫀득쫀득해서 입이 잘안 넘어갈 정도인데 심을수록 고소하고 이 뼈에 붙어 있는 조금 조금 이렇게 있는 건 너무 맛있어요. 음. 와, 기가 막히네. 이런거 뜯어먹을때 약간 아무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이걸 너무 맛있지 않니? 맛있어. 야 너, <웃음> 야너 원시인이니? 너원시이켜 술째 들고 먹네. 아주. 아, 무슨 고인돌 가족 보는 줄 알았다. 고인돌 <웃음> 가족 프린스턴. 아. <웃음> 원시인이 아니. 음, 뼈가 맛있는 것 같아. 뼈 부분에 붙은 거. 뭐든지 뼈에 붙은 데가 맛있는데. 음! 이건 왜 이렇게 부드럽고 쫀득하고 그래? 이런 거 좋아. 어서오세요 내일 족발 먹으면 원기 탓이에요 어! 여러분 이거 보세요 껍데기예요 음~~ 이런거는 근데 매콤하게 되어있는 그족발 있잖아요 이렇게 뼈, 뼈에 붙어가지고 이런거 매콤하게 만든거 그거는 매콤하니까 안 물리고 계속 먹어지는데 그죠 다 먹었다. 이것만 먹으니까 좀 물려가지고 음~ 맛있다. 내 입을 깔끔하게 씻어줄 무 맛있다. 음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